반갑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받았던 저 다른 구역에 계신 소장님이 주셨던 질문을 가지고 잠시 업로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소소하지만 그딱 궁금한 고리가 안 풀려 가지고 어, 답을 못 드리는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고객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명쾌하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어, 살짝 헷갈리면 정확한 답을 못 드려서 또 이런 저런 전화들이 많이 오거든요 저도 또뭐 모르면 또 다른 소장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 어제 그 질문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어, 소장님 같은 재개발 구역 안에 어, 어머님이 집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명의로도 집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걸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나서 그냥 세대를 독립을 하고 실제적으로 집을 이렇게 나가서 독립대가 살면 각각 그 분양권이 하나씩 나오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이 왔었어요 어, 그 질문이 올때 뭐라고 또 이제 그 물었냐 하면 어, 소장님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그 규칙에 보면 그 세대를 인정해주는 게, 20대는 만 70만원 이상의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되고, 만 30세 이상은 소득 필요 없이도 그냥 독립세대로 인정이 되잖아요? 20대는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만 70만원 이상의 뭐, 기본 그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재개발 입주권도 주소를 달리하고, 세대를 뭐 실질적으로 달리 거주하면 된다라고 들었는데, 소장님 혹시 그 소득이, 20대는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갑자기 탁 들으니까, 어,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독립세대라면 그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는, 아, 그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어, 우리 그 조합은 그 분양 자격에 보면, 소향님 소득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래 놓고 답을 드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한번 쭉 훑어봤죠. 법조문에 있는 대로 우리는 또 해석을 해봐야 정확하니까 아 여기에 보니까 있기를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잠깐 보면요 어 이게 보시면 도정법 39조입니다 이건 도정법이거든요 도정법 39조에 어이 보면 조합의 자격 이렇게 돼 있죠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 전미사업의 조합원은, 조합원은, 복잡한 거 생략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조합의 자격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대요. 근데, 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토지 등 소유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대요. 뭐, 좀 특별한 거는 다, 또, 다 제끼고요. 어, 그랬는데 어, 이, 이제, 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를,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한 명을 준다 해놨잖아요. 근데 이한 명을 한번 보면, 여러 명이 공유할 때한 명을 준대요. 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어, 여러 명이 이 소유권을 공유할 때한 명, 조합 설립 후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하는 데 어머니와 아들이 가지고 있다면 요 이번에 속하겠죠. 한 세대에 속하는 때는 대표하는 한 명한테만 주는데 어 여기 이제 보통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그러니까 부부는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어도 그냥 한 몸입니다. 주소가 동일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주소를 달리하는 그 배우자 그 다음에 결혼 안한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 자녀죠. 이럴 경우에는 만 19세가 안된 거는 아직 보호를 받아야 될 미성년자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한 세대로 봅니다. 주소가 다른데 있어도. 어, 그럴 때는 한 세대로 보는데요. 근데한 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때에도 한 세대로 본다 라고 되어 있죠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는 어 예를 들어서 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버지도 집에 하나 있고 엄마도 집에 하나 있어요 주소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원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하고 나서 뭐한 채를 그거 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한 채만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두채 앞에서 한채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대가 한 세대면 대표에서 하나만 주는데 어, 오늘 짚어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그러니까 그 여기 해당되는 건 뭐냐면 부부라 해도 이혼을 했을 경우 어, 남편도 가지고있고 아내도 가지고있는데 아까 주소를 달리해도 그건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부부 합해서 원래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 그럴 경우에는 조합 설립되고 난 후에 한 채를 팔아도 하나라는 거예요. 분양권은 대표 하나한테 하나만 주는 거예요. 어, 그는데 이혼을 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남이잖아요. 이혼하면. 그럴 경우에는 원래 부부로 각각 한 세대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 해도 이혼했을 경우에는 그냥 각각 다 준다는 거예요. 각각.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남편 명의로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또안 되겠죠. 그죠 이때 처음부터 각각 가 있어야 되겠죠. 각각. 아내 하나, 남편 하나. 이럴 경우에 이제 이혼을 했다면 조합 설립 후에 이렇게 어,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각 다 준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했던 건 여기 이, 이 부분이에요.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만 19세가 넘었어요. 그, 이제, 주소를 독립을 시킬 거예요. 그럴 때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실거주지를 실제로 분가한 경우로, 이제, 한정해서, 어, 그동안 동일 세대는 하나만 주었지만, 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은 아까 독립해도 안 된다 했죠? 어, 19세 이상의 자녀도 독립을 하면 주는데, 여기에 단서가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아까 이혼한 그 부부와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 세대로 본다 했으니까, 이렇게 자녀가 분가를 했거나 어, 부부가 이혼을 했거나 이러면 한 세대가 아니고 각각 세대를 다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이 되는데 여기 자녀의 법조문에 소득이 뭐 20세 이상은 얼마 되어야 된다 이런 단서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실제로 주소를 달리하고 그냥 독립해가 살면 됩니다 뭐, 원룸을 얻어서 나가든지, 그렇게 하면 자녀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든지 이거는 인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만 19세, 19세 이상이니까 뭐, 성인을, 미성년자를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 그래서 이걸 조문을 딱, 이 조문이 언뜻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아어 뭐, 이혼 어쩌고 저쩌고, 19세 어쩌고 저쩌고 있었는데, 그게 소득은 없었던데, 이 느낌이 이제 생각이 나서, 소생님 어, 저도 헷갈립니다고 처음에 대답을 드렸다가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법조문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됩니다 라고 답을 드렸거든요 어, 이것처럼 우리가 재개발을 공부할 때 어, 뭐 엄청나고 큰걸 많은 걸 법조문을 다 외운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소하고 가까이 있는 걸 하나씩 정리를 하면 그런 게 사여서 또 이제 실력이 되고 어, 헷갈리는 게 하나씩 없어져 가는 그런 거죠 한번 정리해 드리면 아까 조합 설립 인가 후라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난그 후에라도 어 부부가 이혼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만 19세 이상 자녀를 세대를 독립을 시킨다든지 이러고 나면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그 이후에라도 물론 이거는 분양평형 신청하기 전이어야 되겠죠 어그 전에는 이렇게 어 세대를 달리 하면 각각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득조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 부부는 아까처럼 어, 이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주소를 달리 해도 어,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런 뜻입니다 참고하시고 작지만 또 도움 될까 싶어서 <웃음> 유튜브 올릴 거리도 없어요 요즘 어쩌면 좋습니까 매일 인사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질문 주시는 것 중에 요즘은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니까 조금 수월하네요 뭘 올릴까를 고민을 안해도 돼서 <웃음> 음,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어, 내일은 또 토요일이라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어, 주말에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어, 지금처럼 많이 가파르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집을 파실 때도 조금 주변 시세를 다리품 파시고 손품 파시고 이렇게 알아보시고 파셔야 되고 사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괜찮은 물건이 있는데 뭐 계산 다 되고 자금 계획 다 세우고 그리고 오면 항상 2등을 합니다. 좋은 물건은. 1등이 그 계좌번호 받고 하는데 어, 가져갈 수 있지 2등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남의 품에 가가 있습니다. 그 물건은. <웃음> 남의 품에 가 있다고 하니 이너즈 마음에 야사시하네요. <웃음>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